안녕하세요 쭈호입니다 이번에 배울 기술은 푸시오프입니다푸시오프는 보드를 타고 앞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데요 아직 스탠스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분들은 왼발과 오른발로 양쪽으로 연습해 보시고 자기가 편한 쪽을 스탠스로 잡으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기 스탠스의 앞발을 주행 방향 쪽 마운틴 볼트 위에 위치시켜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굽히니까 오른발을 마운틴 볼트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드 위쪽으로 완전히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때 무게가 잘 실리지 않는 분들은 무릎 위에 손을 얹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보드 바로 옆에 위치시켜줍니다. 무게 중심이 보드에 완전히 실린 상태에서 땅을 뒤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양쪽 발을 보드 위에 다 올려놓고 가로를 이렇게 정렬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트시 오프 동작이 익숙해지면 시 트시 오프 동작을 두번세번 번 연속적으로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하실 때는 시선을 바닥을 보지 마시고 정면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의 가장 기본 기술인 투시오프를 배워보았는데요. 다른 기술을 배우기 전에 투시오프 동작이 편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